저희 오랜만에 이렇게 또 모였는데 목좀좀 좀 풀게요 음, 목좀 아. 풀고 아아아 요렇게 아,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시익이랑 제나딱 와서 보니까 시익이가 약간 무슨 검은 최케빈같이 입고 왔는데 옷을 저요? 저 한번 볼게요 아, 아니 따라하시면 곤란한데? 이거 씨너 방송 언제부터 했어? 내가 어, <웃음> 제가... 너 내려와봐 일로 어? <웃음> 이놈 자식 찌개 옷이 좀더 세련되긴 했다 이게 봐봐 바지도 거둬 입었어 케빈 아, 형 옷은 많네. 20년 전의 공장옷 같아 <웃음> 형님 원래 흰색 옷이셨는데 지금 색이 바란거죠? 저거 아이보드 <웃음> 아, 아 그쵸? 아네 음. <웃음> 이거 사실 노란 점 있는 거 이거 단추 아니야 저도 응? 이거 회색깔 이거 단추 아니에요 뭔데? 뭐 <웃음> Yeah. 뭐라는거 뭐, 뭐라고? 야야야야야 <웃음> 아무튼 오, 오늘 오케이. 시익이랑 제딱이랑 두번째 참여인데 오늘 컨디션이 어떤가요? 아직 괜찮습니다 야무지입니다 시익이는 근데 너무 못하잖아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좀비 서버에서 피지컬을 다졌기 때문에 탈출 못했잖아요 탈출 못했잖아요 아 뭐야 그러면은 일단 규칙은 다 아니까 생략하지 말고 일단 지금 처음 보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침대 전쟁이기는 한데요 아이야 시끄럽단다 어 네.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웃음> 어? <웃음> 일단은 침대를 놓을 지점을 한 곳만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랜덤 어후. 아이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면서 하게 되는 침대 전쟁이고 마찬가지로 침대가 없어지면 목숨은 없다. 그 다음에 죽으면 바로 탈락. 근데 오. 거기에 특이한 점은 특수 능력이 이렇게 있다. 뭐 불사조, 장인, 데스노트, 뭐 김인배, 건축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럭은 숫자를 뽑은 다음에 그 숫자에 해당하는 개수만큼만 길을 설치를 해서 멀리 갈수 있다. 근데 길은 다 저희가 삭제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어차피. 제나부터 뽑을까요? 좋아요. 네. 뽑을까요? 능력부터, 능력부터. 아, 오케이. 그럼 난 오른쪽. 능력 뽑고, 그 다음에 원하는 색깔 침대까지만 가져가자. 어? 오케이 굿! 나 왼쪽 못뒀어? 저는... 뭐야? 오른쪽 이거 읽을 걸로... 수도 있는 책이야? 응. 어? 이거 뭐냐? 어? 읽을 수가 있어? 이 책? 그럼, 그럼. <웃음> 지금까지... 어! 오. 이거 능력 사용법 써있는 책이야! 읽어야 돼! 아! 전혀 몰랐어! 이회차인데도 <웃음> 어? 아니 이래놓고 어? 지난번엔 우승하지 않았냐? 맞아요! 아니... 어떻게 했냐? 나도 못해본 이력으로... 우승을... 어... 어... 나 나도. 블럭은검은만 케빈이 먼저 뽑아 검은어케빈가 <웃음> 이제 검은케가 나는 이제 밝은 김씨 지 가만히 있이야지가어야지어야어이김가어나누가가져갔어지어지야지야 <웃음> 나도 나도 이거 3번 64개다. C가 너 네버? 7번 들고 있잖아. 거짓말쟁이야. 내가 <웃음> 선보인. 아, 아 까비. 그냥 뭐 <웃음> 보인 까비야 무슨 시커먼데 그냥. 그냥 까매버려. 아, 왜 병이 나오냐? 그냥 마음속이 그냥 시커매버려 그냥. 시작하기 전에 저 능력 바꿀 거죠.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 잠깐만 나 잠깐 읽어볼게. 드림. 아 이거야? 아, 진짜 임, 진짜 임. 나 이거 바꿔주면 안 되냐? 누가? 나 이거 진짜 자신 없는데가. 어난콜 어? 재봤는데 어, 여기 어, 날아다니는 어. 거예요. 어떻게 어, 알아? 날아다녀? 진짜야? 진짜야? 어? 너 뭐야? 너 뭐야? 신기 있어? 아, 뭐야? 진짜야? 방풀했네 방플했네와뭐방플리음방플니음아나 아, 근데 진짜 소름 돋았어 뭐야? 뭐야? 야, 내 거랑 무서워. 바꾸자 역시 신... 제나야? 어, <웃음> 역시. <웃음> 진짜 날아다니는데 바꿔줄 사람 없음? 저랑 어. 바꾸실? 저랑 바꾸실? 어? 바꿀래? 너왜 껴? 너못왜 너 <웃음> 껴? 그러면 이거 확인하고 둘다콜한면 바꾸기 그래? 저 그렇죠? 이거 괜찮은 오! 어? 나 이거 할래. 오케이 콜. 오, 나이스. 가. 일단 무지성 시작할게요, 여러분. 아, 모임? 어, 야. H 뭐야? 너 복사야? 예스, yes, 예스. Yes. 너 나한테 가져갔잖아. 케빈이랑 바꾸고 그거를 또 투디랑 바꾸고. 아, 투디가 그래서 나비 갖고 왔구나. 네? 어. 와우. 나비처럼 나비 바꾸기 좋아해요. 바람의 실력. 어, 어, <웃음> 어 개재밌겠다, 저거. 야. 근데 저게 진짜 컨트롤 해 보면 1하 쉬... 아! 제발. <웃음> <웃음> 말해, 말해 <웃음> 제발. 제발. 쉬... 제발. 쉬... <웃음> 제발. 말해봐, 말해봐. <웃음> 제발. 말해 봐. 말해 봐. 제발 나에게 그만해. <웃음> 짓꾸자짓꾸자짓꾸자 하지마 제발 지금 내가 말할 기회를 쳤는데 이랬다고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내가 사과. <웃음> 잠깐만 와 저기서 그냥 침대 부수면 끝나는거 아니에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따라싶죠 자한테 알았어 직검했다 직검했어 방금 청쇄치 어? 나 우는 후교석 나 어? <웃음> 팀팀팀 갈게? 나, 나도 갈게 나도 음. 갈게? 나도? 나도 갈게? 나도 뭘 나도? 가? 나도? 사람들이 건당을갈 거야 뭘갈 거야? 나도 갈게? <웃음> 블록뭐 있는데로? 나? 나 저기 있지 그 흑요석 나왔지 흑요석 있어요? 응 음. 블럭 갈게요 응어 음. 근데 연비야 잡으러 갈응 <웃음> 음? 연비야 너왜 침대를 그렇게 나란히 두 개를 놨어? 조금이라도 더 헷갈려 보이게 <웃음> 금방 갈게요 <웃음> 아, 아 뭐야 그 얘기였어? 음. 금방 갈게요저왜 아, 나. 아, 저 바빠겠다 이거. 보이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거 수지매 문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잠깐만. <놀람> <웃음> 수지매 문. 수지매 <웃음> 문. 동 떴거든요. 종 이제 문만 뜨면 돼. <웃음> 저기 지금 날파리 씨그 아, 어, 예. 안녕하세요? 아, 뭐 왜? 왜왜대화로해대화로해해 보자 이거지. 겁바. 아, 드디어 이게 막상 거기 딱착륙해 버리면 이게 본능상 때리게 된다니까. 돌아갈게. 엎! 야 진짜, 야야 야, 에어쇼다 에어쇼, 야 에어쇼, 야 에어쇼다, 야 에어 에어쇼다 에어쇼, 야 에어쇼야. 에어쇼다, 에어쇼. 야, 에어쇼야. 뭐 그런 거야 김토디어나 집으로 왔어 집으로 왔어. 와야 에어쇼 잘 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아 에어쇼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짠. 국교석은요. 사실 고교석. 너의 마음과 이어지기 위한 거짓말이었어 고백할 때. 어? 소갔네? 킹소갓 찌었네. 설레버렸네. 하지만 용서를 <웃음> 구했으니. 보다 맛있을 것 같은데. 용서해줘. 용서를 구했으니 용서해줘는 뭐. 모르... 모르겠어. 흑교석을 저에게 주십시오. 나중에 생기면. 오케이 알았어. 음. 우리가 팀 해주는 이건... 거야 진짜. 어, 네. 왜냐면 저랑 캐빈님이랑 힘 합치면 캐빈님 무조건 우승가. 어 어떻게 그렇게 돼? 이거 지키면. 아아 아! 하! 하! 음. 맞죠 맞죠. 뭐, 뭐, 뭐, 뭐야 뭐야. <웃음> 오케이? 어, 알아야 말이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나한테 길을 이어줘요. 어? 거기도 이어? 우리, 거기도 우리 이어? 셋이 팀 하자, 우리. 그럴 까 그럴까? 3인 4맹 진짜. 나, 나. 나 오늘은 진짜 배신하지 않아. 이런 건 뭐야? <웃음>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튜디 어디, 어디 갔지 이게 개사기, 개사기. 이거 있어. 이게 뭔데? 어, 깨 보세요, 이거. 이거 나 곡괭이가 없는데? 곡괭이 없는데 해 보세요. 얼마나 걸려? 아, 여기 살림 오이? 찾았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사기데 이거 이거 이걸로 이거 이거 미쳤다 미쳤다. 어! 지가 네? 나문 나왔다. 봐 봐라. 나지 그쪽 그쪽 갈게요. 이거 연배님이 그거 좋아하시거든요. 아래 없기도 성관 히이지에 신이시여. 뭐나먼 선재 고향 땅이여 오래도록 배령받은 뭐야? 뭐 산과 하천이요? 아미가스코미경애하고경애하면 <웃음> 삼가 돌려드리오나이다. 나 불렀어? <웃음> 오지마, 하지마, 오지마, 오지마. <웃음> 아, 오지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알았어 돌아갈. <웃음> 저리 가 투미즈색. <웃음> <웃음> 뚜루디 정박기? 어. 어, <웃음> 저 배달, 배, 배달할게. 혹시 어디로 갈까요 오케이, 배달? 어, 일단 뚜루디 오른쪽부터 시작할까? 오케이. 오케이. 왜개이 좋지 않을까? 개미 같은 거, 개미 음. 같은 거 생기면은 요거 다 부숴보세요. 이거 침대에다가 직접하게. 어? 그러니까. 저기요 쿠팡맨 씨. 예예예예. 빨갈수 예, 예. 있는 거 맞죠? 아 그러면 그러면. 어 오늘 아래, 가능한가요? 습니다아하하하하하 배달 고 났다. 어 에어수 시작. <웃음> 에어수 시작. 에어수. <웃음> 에어수. 에어수 시작. 슈. 투르디 가버들은 다 어디서 나어 어어. 근데 <웃음> 어, <웃음> 근데 투르디 너무 웃긴 게 착지를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수직으로 내리 꽂는다 얘? <웃음> <웃음> 어, 왔다. 어? <웃음> 왜 여기 오고 난리예요? <웃음> 여기 배달왔습니다. 뭘, 뭘 배달? 주소지 잘 처다갔나요? 어, 나뭐 <웃음> 배달왔습니다. 저... <웃음> 아, 이거 싫어! <웃음> <웃음> 이거 이거 감싸 버려. 이거 터트리면 안 되거든요. 이거 감 이거 보강된 게더강거 같아요, 아, 오. 보강된 게더 강하대요? 네, 네, 네. 우거 아, 그럼 그걸로 해야겠네. 림, 아, 나랑 근데 팀에 가. 내가. 사 이곳은 복사은복지저 이곳은 복지지지 어? 거기 있어. 내가 지금 왜안 죽을까, 연비야?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왜? 뭐야? 뭐야 뭐야? 언제 깨졌어? 아니 내 어? 그 H는 어디 갔어 지금 그럼? 아 여기 있네? 아니 내집 어떻게 뚫렸지? 너왜 터졌어? 아니 누가 했어? 애초에? 효 어? 미스터리. 이거 VAR 해봐. 이거 왜 아무도 몰라? 아니 너집 뚫린데 있나 봐봐. 이거 가봐. 체크해봐. 뭐야? 오 진짜 뚫려있네? 뭐야 이거 대놓고 뚫려있네 야 이거 뭔데? 빗소리냐? 아니야 나.. 어, 빗소리냐? 빗소리냐? 바로 손색치.. 나.. 나.. 내가 손색치구나 손색치 옆에 있었대 청 ㅎ 람이야 아니 그.. 2디야야 쟤가 뭐.. 무슨 수로 와서 뚫어야 이걸 하이.. <웃음> 수단은 있지? 나, 나, 네 등에 아, 지금 그 아, 어, <웃음> 등에 그게 있는데 응, 나, 나 그렇게 컨트롤 을 좋지 못해 그건 맞아 근데 너밖에 그... 할 사람이 없잖아 내가 지금 왜 안죽을까? <웃음> 어허? 거기 있어. 내가 지금 왜 안죽을까 <웃음> <거기> 연야 <웃음> 어? 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언제 깨졌어? 아니, 내.. 어? 어? 어? 우리 집 어떻게 어? 떨었지? 케빈님 것도, 케빈님 해 케빈님. 뭐야, 명령 불러! 이게 아쉽다. 뭐 저희 팀 이름 뭐죠? <웃음> <저희> 팀이 형이요? <웃음> 아, <팀 이름. 웃음> 고고다이노로 하겠습니다 고고다이노? 예? 구구단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니, 구구단이, 구구단이, 구구단이 아니라 구구단이. 그 고고다이노라고 그... 애니메이션 네 맞아요 아 어, 님... 깜짝아 왜 이리와? 겉날개 갖고 계신 거좀 그렇네요 <웃음> 예? <웃음> <웃음> 아니 벗으시죠? 이거 나왔는데 이걸 벗으라고요? 아니 안 벗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도 바로 공격 가요 자꾸 그러시면 아 지금 곡괭인데 지금 당신 나 죽이는 게 빠를 거같아 내가 당신 침대 부시는 게 빠를 거같아 어이 동맹! 비소라 동맹! 맞아? 저희 고고 다이노라고 불러야 대답함 헤이 <웃음> 어. hey, 고고 다이노! 예스 예스! 예스 예스! 2디와의 전쟁을 시작해봐라 어떻게 고고! 고고. 다이노! 고고! <웃음> 그건 우리 팀명이잖아! 어떻게하라고 그래서 고고! 고고! 기기 기기 기기 기기, 기기, 기기, 기기. 녀석! 아 전날개 하나 면 되는데? 연날 가면 되는데 나 이거 혼자서 좀 독차지하고 싶은데? <웃음> 아닌데 포기할 수 없는데. 나 무적 해병인데 무적 해병은 물러서지 않는다. 진짜? 너 맞아? 나 <웃음> 그러면 갔다 올게. 뭔데? 어디 갔다 오는데? 어? <웃음> <웃음> <웃음> 어, 날아간다. 날아간다. 날아간다. <웃음> <웃음> 어. 아, 일을 저알았다. 아, 아, 그냥 죽어. 빨리 죽어야 돼. <웃음> <웃음> 당신이 아니. 빠를까 내가 빠를까? 개빈 님내 <웃음> 네, 줘. 두 날파리가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강화블록 사기라 그랬어? 분명히 뭐야 왜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또왜 뚫... <웃음> 이렇게 빨리 또 c a 침 we c 다 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 빨리빨리 we c a 빨리빨리 a n we 빨리 n we can, 타임 can, we can, we can, we can, we can, we 이쯤 하면 침대 부서져도 음, 되지 않나 시기 오래 버티지 않았나 시기 이제 좀 떨어져도 되잖아. 그 내가 강화 왜요? 다 해주고 아주 그냥 그런데 떨어져도. 아. 장난이야. 여기. 아이 보고 당이 뭐 끝까지 가는 거죠? 오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끝까지 가야지. 오오오아니어 아, 연비가 연비가 우리 집아 캐빈 집 캐빈 아, 집 케빈 아, 님. 아, 님. 님. 어? <웃음> 잠깐만. 근데 나 아무 건나안 건드렸는데. <웃음>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떡해, 어떡해. <웃음>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어떻게 뭐야? 몽종이 몽종이 아 깜짝 놀라 가지고 떨어져 버렸잖아 청색 퇴치. 그냥 저 사자 옷 썼더니 연비 떨어졌어요. 아니, 아 연비가 연비가 우리 집, 아 케빈 집 케빈님. 아, 연비야 잠깐만. 근데 나 아무 건나안 건드렸는데. 뭐야 <웃음> 어, 뭐야 뭐야. H 달 잊지 않았구나. 아 그럼요. 저 저희 고고 다이노 팀 끝까지 가는 거죠. 고고 다이노. 고고. 진짜 힘없다 어떡하냐. 고고 다이노. <웃음> 힘없다 어떡해. 변신 <웃음> 만화니? <힘없다, 어떡해. 웃음> 어? 뭐야? 딱 봐도 변신 만화 같지 않아 약간 그 공룡들 아! 나오는 그런... 아 뭐임? 아, 아, 뭐임? 뭘로? 뭘로? 아저 셀커를 부르는 사나이 어떻게? <웃음> 자 셀커... <웃음> 셀컴에 <셀커매 웃음> 들어갑니다 <웃음> 아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케빈님 케빈님 케빈님 님 왜, 왜왜왜 안돼 이거 안돼안돼 잠깐만 <웃음> 잠깐만 내가 의심을 안 해서 그렇지 케빈님이 내거한거 거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그거 이간질이야? 어? 그거 잠깐, 이간질이야? 만한. 야 진짜 H야 너 갑자기 뭐, 네. 너왜 그래? 아저 여기 설치 설치 아, 그런, 그런 거지? 없다. 진짜 나 오늘 우승 시켜주는 거지? 저왜왜 어, 왜 부는 거야? 저거? 어? 잘 지낼 수 없잖아 아! 똑똑한데 <웃음> <오케이, 오케이>. 아, <웃음> 아, <웃음> 그래 응리르비 지니어스 했어? <웃음> 리얼 <리르비> 미친이었어. <지니어스. 웃음> 아니 드디어. 왜왜왜 아, 아, 왜? 왜, 왜, 왜 <웃음> 드디어 나 오늘 예민해. 나 오늘 우승하고 싶어. 진심이야. 우 아, 우승해 우승해. 우승해. 나, 나, 나도 재밌게 놀고 있잖아. <웃음> 재밌게 놀고 있는 거 맞아? 우리 우리 아, 돌고래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아 돌고래가 자꾸 저 부르는 거 같아가지고. 아 어. 그래요? 비소리 으면야 잠깐만. 나뭐 어? 어? <웃음> 뭐 봤어. 이런 미뭘 봤는데? 야 HR 이거 아, 어떻게 맞아요. 된 일이니? <웃음> HR <웃음> 예?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아그 하자가 있나요? 계약을 예 해지할까요? 아 뭐야? 계약 해지? <웃음> 아 에이스가 있으면 에이스를 제가 해드리죠. 아 저기 여기 완전히 지금 완전 무방비였거든요 순간. 아 그거 제가 딴 집도 제가 해야 돼서 방어까지 제가 안해드렸는데 살짝만, <웃음> <뭐요? 드릴게요. 웃음> 아, 아, 아, 살짝만 경고 드릴게요. 아죄송요 죄송해요. 이... 예, 예, 살짝만 경고 드릴게요. 예예 살짝만. 어? 여기 이미 침대가 없네. 뭐, 어. 뭐 뭐라고 뭐라고 누가 위스퍼링을 좀 지르게 하는데? 누, 누구세요? 무서워. <웃음> 뭐야? 오모? <어머>? 어? <웃음> 누구 누구세요? 에이치야 뭐 하냐고. 아니 이걸 부수고 이걸 설치해야죠. 그래야. 에이치야 그래. 괜찮다고 했잖아 내가. <웃음> 너 불안하게 왜 그러냐고. 아니 왜 그러시지? 불안. <웃음> 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그리고. 누구? 아무래도 안되고만이어 고마웠어. 이죠? 아니, 아니, 어, 아, 야 하지 마셈. 어, 안녕. 눈치를 보내. 어,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뭐야? 왜? 시가 네? 갈 때가 되었. 대화... 뭔 소리야? 어? 뭐, 요 <웃음> 와이씨! <웃음> 아 근데 인테리어업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웃음> 너무 힘들어. 아니 나 지금 요석되는. 와! 잠깐만, 이기기 아, 가다 이거 했다. 아,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 근데 인테리어업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너무 힘들어. 아니 나 지금 요석는아 아, 뭐야? 잠깐만, 언니, 인테리어 왜, 나 이거 했다. 아,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웃음> 아니 인테리어업자, 아니에요. <웃음> 아니, 인테리어업자 <웃음> 아니, 인테리어 거의 공주님인 지금. <웃음> 야 이거 어떻게 이동해야 돼 여기? 저리가 빨리. 아 난리나네 아아아아 난리. 아 네. 와 뭐야 고나 어, 어떻게? 안돼. 깜짝이. 오이 오이 오 아, 안돼. 아니, 아니 왜? <웃음> 저 자리만 가면 내가 띄워지는 거야 왜? 태 <웃음> 우와 미친. 어? 엔더맨 나 엔더맨 엔더맨 날아. 나잡 들고 She d i t it. Oh, w h a t a n then, h e n a n 안 then, and a t 리 t e n and then, and t 아,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없어. 언제 쓰면 좋을까요? 나 우승하고 어, 싶어! 어. 우승하고 싶다고, 간절해! 어? 그럼, 뭐야이솔님을 잡아. 근데 도와주신... 아니, 또패시나라고 아, 이거는... 아, 자신이 대단... 없어가지고... 아, 이거 자신, 자신감 가려야 돼. 그지 음. 응! 치기, 조심할게! 어어... 나 어. 아무것도 안 하게 됐어. 야, 했어. 너 뭐하냐? <웃음> 어? 그, 잠깐만... <웃음> 이거... <웃음> 진짜 뭐야 투디 결단력 지리네. 아 잠깐만요. 아니. 아 잠깐만요. 나이 자살해야 돼. 죽어야 돼. 아니 <웃음> 뭐야 투디 <2D 웃음> 뒤에 빛 뒤에 빛 뒤에 빛디결야어 미사일 날았다. 미사일 날았다. 야 이거 천운이다 천운. 오야 이걸 이 기회 오늘 놓칠 수 없어. 야너는 이제 앞으로 팀안 한다. <웃음> 아니 그게 아니고. <웃음> 아니 근데 나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됐어. 그랬어! 어, 아 뭐야! 어 뭐야! 어 잠깐만 얘왜날 때려! 아 이거 된다며요! 비쏘리! 어? 그거 쎘다, <웃음> 쎈다고 다 했지 된다고 한다고는 안 했어요. 이거 이거 이거 언제 쓰면 좋을까요? 이거 이거 이거 내 도와주지. 아니 또 배신하라고? 아 이거는 그냥 지금 써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웃음> 아 뭐야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네 이게 좋은 거거든요. 이거 캡... 이예요 이거 캐빈형 자리 가서 쓰면 은 되게 좋아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게 케비형 가서 깔아는게 이제 깔고 나까지 같이 죽어라. <웃음> 깔고 야지 아. 이렇게, 하. 이렇게 되면 투디 것만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네. 아니지. 제따기 따기 있어. 따기도 있지. <웃음> 아! 조용히 하고 있는데 그걸 말하면 어떻게? 잠깐만 케비님투 디면 응?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아니지,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프로티 같이고, 프로티 같이고. 아 미치겠네 <웃음> 이거. 아니 나. 아이고? 어 근데 저걸 끌야 저걸 끌고 오겠다고 열로? 어? 야! <웃음> 야! 아. 치야아아아앗! 갔다. 죽어. <웃음> <웃음> 근데 설커가 많아요, 안 돼. 여기 설코가 많아요. 안 돼. 어디 한번 막아 오시 와, 이거 너무 좋다. 덤벼라 위더. 나는 무적해 병. <웃음> 죽지 않는다. 투디 침대를 노려. 위더 머리로 투디 침대를 노려. 위더 머리로. 저에안 내려가요, 근데 안돼, 하지마, 투디. <웃음> 내가 미안해, <웃음> 미안해. 그럼 <초람이> 아파. <웃음> 미안해. <웃음> 안돼, <웃음> 타이밍. <웃음> <웃음> 와, 타이밍 봐, 타이밍. 도대 나무 떼가 됐지? 투디 <웃음> 그 자신 있어? 어. 너 나한테 안돼. 그런데 뒤에 개좀 어떻게 해?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왜왜 <웃음> 막을 거 없어? 막을 거 없어? 막자! 막자! 야! 위더 배달 갔어요. 바보 된다. <웃음> <웃음> <위더> 배달 갔어요. <웃음> 제나야 달려 달려! 어 안돼 안돼 죽여야 돼! 지금 트디 왔어 죽여야 돼! 맞아, 맞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못 찾고 있어. 못 찾고 있어 지금 제나. 와이 바보. 어디 바쁘게. 라니. 아 잠깐만. 야! 여기 유리 뭐야! <웃음> 어! 너 오! 오! 와! 나 방금 개썰었어! 나 방금 개썰었어! 잠깐만! 아아 어? 이스 근데 나도 나가고 싶어 얘들아 어? 보내줘. 아뇨! 나도 같이 스크어 위더 갔다! 아래로! 왜? 응? 위더가 떠났어 그냥 지가!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야 드래곤이 무섭어! 엔드래곤야 어떻게 뭐야, 이래? 엔더 드래곤이 자꾸 저쪽에서 보고 야 이게 어. 야 <웃음>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야 미쳤다 에이, 저, 제, 저, 제나야! 왜왜 어? 그냥 터디 죽이면 끝나! 그때 저도 못 나가요 수고하세요 어디야 침대?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침대가 어디? 찾았다 찾았다! 찾냐? 어? 어?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이거 왔지 이거 왔지 이거 왔잖아! 아하! 어, 어, 아! 하어 근데 아, 지금 아니요. 어떻게 안 되나? 아 저희 눈 근데. 마주쳤다 눈 마주쳤다 안돼 용감이다! 어염이야화염조인데 화염조항이야? 어 왜? 근데 조승사자야? 아니요 저 그거예요 요리사예요. 미친! 아, 어? 뭐야? 야 근데 그리퍼 알이 있어서 그리퍼 알. 어 이거 아, 죽네. 아, 야, 야 레전드 저 요리사에요 <웃음> <요리사예요. 웃음> 근데 화염저항에 완전 의기양양하면서 저 요리사 인데요? 스스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기서 크리스토가 왜 나와요? 이것만 물어봅시다 제꺼 누구예요나 2D지 <웃음> 2D가 이간질 레전드였던게 진짜 그냥 내가 딱 봤을 때, 어 이거는 H 가 뚫어놨나 일부러? 그렇게 그냥 딱 봤을 때 노란색 침대가 뻔히 보이게 뚫려 있고 안 부서졌어 침대를. <웃음> 근데 나는 중간에 케빈님이 내거 뚫었나 이했고 그러니까 이게 이간질 당했다니까 완전히. <웃음> 그 와중에 드래곤이 2D 침대 뽑은 거 진짜 대박이었다. <웃음> 나 정말 식겁했다잉 어디 <웃음> 어디를 뽑어야지? 그러니까. 나도 우승하고 싶다. 시가 너는 그래도 두번 나왔잖아. 난 맨날 했어. 가슴 아프네요. 한 번도 못 했다고.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제나 땅이 수율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네. 어, 제나가 1위 하고 2등 하고 가네. 내다버리지 않은 마크 2년차. 진짜 진짜 절대 못할 줄 알았는데 개 잘하네. 내 뭐라 7년은? 어아아아아내 <웃음> <웃음> 아, 아, 아. 7년. 자, 재밌었습니다. 오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칠년... 어요재밌어 분들 감사합니다. 몰라요몰라요 아, 몰라요. 와! 오늘 요무재밌었다재 재밌어요. 재분들밌어요요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요